네 계속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제가 요즘 조금 쉬는 중에 있어요 어,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원래 지금 치킨 배달하는 일을 뭐 부업 개념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음, 요즘 제가 일하는 곳이 있어요. 뭐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한달반 정도 강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강제 휴무에 들어가서 아 그래 하던 말 생각하다가 아 동네가 다시 올리게 됐는데 그냥 뭐 그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동네 생다 하여튼 일단 시간이 됐고 또제 마음이 음, 또 여러분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여튼. 제가 원래 좀몇 가지 일을 해요. 뭐, 영어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하고, 뭐 전화 상담도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뭐, 배달하는 일도 하고, 좀 프리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한달반 정도는 그렇게 돼갖고, 어떠한 시간이 되면 동영상한 개라도 더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제가 시간이 돼서 하여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웃음> 네.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 시간은, 어 저도 그렇고, 제가 이 아픈 동영상에서 이제 그 치료의 첫 단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러면서, 가슴 들어 올리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자꾸 실수하고, 제가 자꾸 잊어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실수하고 자꾸 잊어먹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귀찮아서 그런다 혹은 게을러서 그런다 혹은 짜증나서 그런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뭐 팔을 흔든다 머리를 흔든다 가슴을 들어 올린다 다리 조작을 해준다 이런 모든 동작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건강하게 해 그죠? 네. 건강하긴 해요. 힘든데 건강해 이야, 그죠? 집에서 가만히 쉬면 건강해진다? 그, 그 정답은 아니에요.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막하여 뭐 전에 그런 얘기 한번했어 어떤 학생이 잠을 너무 자고 싶어서 방학기간 내내 잠을 자려고 하루에 막뭐 15시간, 17시간씩 잠을 잤다던데 한보름을 자고 났는데 몸이 다 망가져요 피가 안 돌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망가져요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러니까그 아주 쉬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적절한 의식과 적절한 움직임을 히중해 줍니다 하여튼 그 전화 여러분이 좀잘 속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제가 이 앞전 동영상에서는 그래 치료의 첫 단계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목을 해 놨는데 가슴 들어올리기 부분에서 중요한 건 맞는데 명현현상도 있고 자꾸 잊어버리고 명현현상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증상이딱 나타났잖아요. 아, 뭐, 배가 아프다, 명치가 아프다, 혹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목에 힘을 가이 생겼다, 두통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대처법을 알게 돼. 알게 되면, 예를 들어 가슴 들어올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 가슴 들어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제 만약에 인식을 했다면, 라 우리가 속기 쉬운 그 가운데 하나가,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 뭔가 되겠네. 이러면서, 여기만 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부분은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부분은 잘안 하기 시작한다. 저희 그런 시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배만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고, 배만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 배안 아프니까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잡아놓은 뭐 것도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고, 너무 오래 써있고, 뭐 하여튼, 머리 흔들기도 안 해버리고, 호흡도 귀찮아서 안 해버리고, 막 이런 실수들을, 그니까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나타났을 때, 그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그게 어떻 보면, 그,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똑같다고 그렇게 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귀찮다. 사실은 손, 의식, 의도적으로 안 움직이면 이거 못 움직이거든요. 손락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뭐 악력기를 하고. 내, 내 건강을 내 온몸에 어그러진 혈관을, 좁아진 혈관을 다시 펴주고 너무 커진 혈관을 다시 좁혀주고, 약해지는 부분을 다시 강화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운동과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좁아진 혈관이 다시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관심과 연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거고, 여러분 에너지의 40%를 거기에다가 쏟아부어라.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웃음> 가슴 들어올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가슴 들어올리기가 이병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시작해서부터 자발화 운동이 필요하고 머리 흔들기가 필요하고 어깨 들었다 내리기, 목을 힘 주는 거, 이빨 딱딱 거리는 거. 머리 눌러 주는 거, 다리 조작해 주는 거, 너무 오래 안써 있는 거,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죠? 그이 부분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생활 루틴 간에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번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저녁에 한 번, 아침과 저녁에 한번 하고, 외출했다가,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사용했다가 들어오면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오래 하진 않아요. 한 1분, 2분 정도 하는데, 하고 나면 힘은 든데, 컨디션은 훨씬 좋아요. 근데 물감세계 하는 자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할만한데, 막 진짜 막 귀찮을 때가 있더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이러면,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 근데 안 해버리면, 또 몸이 뭔가 안 좋아진다라고 분명히 느끼면서도,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무관함 서기를 하기 싫으면 누워서 다리를 들고 다리 조작을 어 물장구로 친다 다리 꽈배기를 한다. 그러뭐 대사정을 치었고 68강부터 76강까지 나온 다리 조작 있잖아요. 다리를 들고 조금 있고 음? 누워서 머리 흔들기 도리도리도 하고 누워서 또 목병을 돌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뭐 그런 거로 대처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져도 딱 인식이 돼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빠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싫으니까 이거 모래주머니 같은 것다안 풀고 그냥. 왜 차고 있으면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내몸 방치해야 되느냐, 이게.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나는 이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이나 좋은 거라고 봐요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못하겠고 돈도 못 벌겠고 가족도 못 돌보겠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끝나버렸어. 요저데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집,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영어도 가르 치고, 유튜브도 찍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그니까. 그러니까 난 잠자기 전까지는 뭐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산을 찍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막 돈을 벌기도 하고 뭐든지 하고 있지. 그니까 러아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뭐 근데 여러분 많이 움직이면 피곤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이 움직이면 피곤해질 것 같죠?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 자바로 운동을 잘활용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활용을 하면 극도로 피곤해져 있다가도 몸이 확 올라와요. 컨디션은 이제 가스 이동을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언제 그랬나 싶이 건강이, 컨디션이 확 올라와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 그러니까 나도, 나도 옛날에 그냥, 아, 5분만 되면 막 너무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갈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왜 팔을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항상 피곤하고 항상 뭔가 안 좋다고 느끼고 항상 어디가 아프다고 느끼고 실제로 아팠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일날은 막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그래 그뭐 자발운동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면 컨디션이 좀 괜찮은데 주말에 집에서 쉬면 컨디션이 확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 진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집에서 이제 쉰다고 생각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작을안해주는 거예요. 가스 이동도 신경 안 쓰고 하던 걸 이제 운동 하던 거확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피가 안 돌고 또 팽창되고 다시 팽창되고 이러면서. 컨디션이 확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 하여튼 지난 그왜요동영상을 올리게 됐냐면 요 앞전 동영상에서 가슴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거기또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루틴을 지금 제가 나그 비황 기사 이런 형태 의 동영상 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나는 그래요. 경험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저 직장에 가서 오토바이 타는 배단 일을 할 때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나가요. 왜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또쓰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팔도 움직이고 막 허리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허벅도 신경 쓰고 다리도 안 무겁게 만들려고 하여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또 유지가 돼. 근데, 이제 직장을 안 나간다, 집에만 있게 된다, 이러면 더 편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더 이상해지는 거야. 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만큼 조작을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니까, 러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지더라고. 야, 나, 일을 안 하면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더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간혹 했었어요 아 그러면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태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응?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여야 되겠다 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왜 그게 더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내 몸이 덜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식사 습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 습관 운동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컨디션 조절하기에 훨씬 좋다라고요 컨디션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놔야만 요때는 아,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병들기를 하거나, 혹은, 뭐, 다리 조작을 하거나, 가슴 들어 올리기 하여튼, 요럴 때는 요런 운동을 하고, 그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외출하기 직전에 물병들기를 한 3, 4분, 뭐, 1, 2분이라도 이렇게 들고 나가면 다리가 한결 덜 무거워요. 또 외출하고 왔어도, 또바로 물병들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누워서 다리 조작하고 있으면 한결 편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식사 습관도 그렇고죠. 아, 식사 양도 그렇고 일정하게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아 내가 야 나가기 전에 내가 물병 들기 안 해줬더니만 다리가 이렇게 무겁네 혹은 아랫배가 이렇게 아프네. 뭐 이런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뭐 생활이 뒤죽박죽이 아마 어떤 나라 외출했다가 어떤 나라 집에 있었다가 어떤 나라 뭐 낮잠을 잤다가 이러면 여러분들 컨디션이 시시각각 변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조차도 찾아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어.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노력하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도 가능하다면 지켜주고 예? 또 운동 시간도 또 가능하다면 지켜주고 그죠? 또 사람을 외출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나름대로의 스킬을 가져야 되니까요. 나가기 전에 운동 좀 하고 예? 다리 조작도 좀 해주고 또 나가서 이동할 때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좀 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움직이면 여러분이 갑자기 컨디션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한결 덜해진다라는 거. 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 부분이 만약에 치료 원리나 치료 방법이 많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면 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여러분 생활의전 영역에 잘 적용해보시라. 응? 네? 잘 적용해보시라.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부터 컨디션이 나빠지더라. 밥 먹고 나서 몇 분부터 컨디션이 나빠지더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조치들을 미리 미리 취해주면그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안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야, 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실까봐 두려워요. 야, 저런 걸, 누가 할수 있겠냐, 누가. 누가 저런 걸할수 있겠냐.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 진짜 아프신 분들은 해내시더라고요. 왜?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더 좋으니까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더 좋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 몸이 건강해지면 뭐가 좋은데 내가 건강하 살면서 무엇 위해서 살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해야지 난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야 돼. 그쪽구는 목표가 분명하죠. 그쪽구는 누가 운동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씩 운동을 해요. 힘들어. 땀을 뿔뿔 흘려면서 완전 녹초가 되도록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렇게 운동을 해요. 결국 국가대표 한번 돼보려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10년, 20년은 그걸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이 되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예전에 못 먹던 거 지금 뭐. 너무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아, 여러분들, 그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첫 번째 단계 가슴 들어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바라 운동, 다리 조작, 머리 흔들기, 헤드뱅잉 하기, 물병 근력 운동 하기, 이런 걸 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변화들이 진심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좀 독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독한 마음을. 너무 무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는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 컨디션이 안 무너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병의 치료, 치료를 어떤 정의를 내려보면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50%, 100%가 최상이라면 50% 이하로 안 떨어지게 만들면 그것 자체가 치료예요 50% 이하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바라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을 도모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응? 나자빠지는 순간, 컨디션은 50m로 40, 30, 20, 꼰두박스 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그럼 누구,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없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컨디션을 5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약간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 여러분들 병이, 병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것들을 읽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좋은 일도 많아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내가 뭐 먼저 살아야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을 거아니에 저도 건강이안 좋았을 때는 뭐 내가 남 신경 쓸 결을 어딨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참, 감당을 못 하겠는데. 내가 살만 하니까 이제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뭐큰 일을 못 해도 조금이라도 이렇 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식전은 네? 사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분에 넘치는 소리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병을 치라, 저도 힘들었어요. 이거 움직이거 쉽지 않아요. 그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면 못하겠더라고요. 내 팔인데 내, 내 팔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는 거야. 내가 건강을 생각하면 저런 거뭐뭐왜 저런 거 엉뚱한 스케줄 약속이나 이런 거안 잡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막 친구 만나러 왔으면 커피숍 가서 떠들다가 또 컨디션이 무너져가 돌아오고 또 쇼핑 갔다가 또 뒤집어져서 돌아오고 응? 네? 또 결혼식장 갔다가 또뒤집어져서또 돌아오고 이런 실수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알면서도 다아는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신교육을 위해서 이 동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죠? 네.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아, 이 병을 어떻게 극복? 이병의 치료는 컨디션을 50% 이상으로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그것만 유지해 주시면 언젠가는 60 이상으로 가요. 똘진한 시간이 지나면 65, 70 이상으로 가요. 안 떨어져요. 근데 50 이상 갔다가 또 20으로 꼰두박질 쳤다가 또50 넘겼다가 또 30으로 꼰두박질 쳤다이게 자꾸 하면 여러분 스스로 지쳐버려요. 지쳐버려. 아이고 해봐야 뭐. 효과가 있나, 없나, 요 스스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마시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아,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웃음> 여러분들. 혹시나 제 동영상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기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냥, 요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뭐 어, 하나, 따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